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이더스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스컴 여,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어, 여태 동안 좀 일이 많았습니다 일도 많았고 제가 다른 게임을 좀 하다가 스컴을 안 챙겨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시 공략집으로 찾아뵈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리오님 한, 리오님하고 동업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댓글에 <웃음> 제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우리 초보분들이 또 이제 파밍을 하면은 이 총기가 좀 주시는 것들만 줍고좀 뭔가 못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밍마다 하드 퀄리티가 좀 등급이 나눠 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모든 총기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또 앞에 보이시면 이건 스나이퍼류, 스나. 여기는 AK. 그리고 여기는 샷건 그리고 여긴 권총류 그리고 저기 뒤에는 일단 SMG류 이렇게 5탄 종류류 m 1 6 종류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돕기 위해서 고또 이런 공략이 너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스컴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마이더스 아니겠습니까? 뭔개 네. 오버한, 오버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하나하나 이제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첫번째 헌터입니다. 헌터 헌터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도시에 보면 교회나 타워같은데 높은 곳에서 일정한확률을 나와요. 이제이 헌터 탄은 항상 아시죠? 레프트 컨트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보가 탄속도, 탄창의 최고정도의 양 그리고 디스턴스 영어로 디스턴스가 뭐냐면 은사격거리예요 1000m까지 하는거 그 무게는 2.8 보면은 헌터는 22 CAL 이라는 탄을 쓰죠 그리고 탄창 확인법 쉬프터, 모션이 이렇게 됩니다 파츠는 일단 수동 파츠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게 됐고요 자 한번 사격 가보겠습니다 84로 일단 스코프의 모든 스코프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로가 있으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수동으로 만들 수 있는 스코프라서 이게 좀 뭐라 해야지 크로스헤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네 여튼 이걸로 일단 설명할게요 좀더 좋은 것도 있어요 자 거리보는 법은 스코프 보시면은 이게 써 있죠 왼쪽에 초록색 오른쪽에또 초록색 뭐써 있죠 오른쪽에 곱하기 4는 배줌 이에요 현재 4배줌 이란거고 왼쪽에 이 여러가지 항목은 저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한번 래프트 컨트롤 을 살짝만 눌러주면 쭉꾹 누르는 게 아니고 눌러다 떼야 돼요. 이게 거리가 나와요. 다만 자세히 보시면요. 거리가 나오는데 단점이 어, 왼쪽에 보면 제 기력이 떨어지죠. 이게 쓰나의 단점이에요. 스나스코프로쭉 보게 되면 은 기력이 떨어져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항상 탭 킥꾹 누르고 행동 누르고 레이다운 하면 은 기력이 빨리 찹니다. 잠시 올릴게요. 네 이렇게 빨리 차죠. 그러니까 스나이퍼 하시는 분들은 꼭지력을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스나말고도 네. 아, 주로 스나가 가장 많이 나갈겁니다. 일단 기력은 자 한번 쏴보겠습니다. 헌터총 느낌입니다. 거리 재기는 살짝, 숨 참기는 꾹네 이게 헌터 소리입니다. 총 내방 끝났고요. 장전 모션 헌터총은 일단 탄창이 따로 구비하기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알만 갖고 계시다면 그냥 장전 쏘고 장전 쏘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헌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선호하는 총이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 다음은 흔히 여러분들이 배틀로얄 게임에서 많이 찾, 찾고 많이 보는 총이죠. 바로 카구팔이에요. 카구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구팔은 총 장전량이 5발이고요 이게 써있습니다. 네, 써있고, 7.92 곱하기 57. 7.92탄, 7탄을 사용하죠. 그리고 속도는 760. 뭐 이건 설명 안할게요. 자,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스코프는 m82a1 이라는 바렛, 바렛, 대물 저격소총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코프는 모든 쓰나가 다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식적인 총 빼고는 헌터같은 총은 안되고 좀 등급 카구팔이나 1872인가? 예, 여튼 그 총하고 M1같은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싸우겠습니다. 카구팔은 일단 무조건 단발장전식이에요. 한발 쏘고 장전하고 한발 쏘고 장전하고 자 현재 솜길 꼈을 때 한발 날렸고요. 솜길 빼면은 아우! 자, 그리고 M82A1 스코프의 장점. 총 20배까지 늘어납니다. 보이나요? 네. 한발 쓰고 장전하고 줘도 또. 네. 나머지 총알 횟수. 총, 총 5발 중에 두발 남았죠? 연속으로 쏴볼게요. 네. 카구팔 또한 장전 그냥. 총알을 소지하시면은 그냥 장전으로 바로 장전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M1891 현재 보이는 이 카구팔과 M1892라고 M1초총은 주로 W2라는 그런 제2차 세계대전 파밍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똑같은 스코프로 제가 해놨어요 자 이것도 7탄입니다 총 발수는 5발 가봅시다 그 또소도깼었어 한번 이게 소음기에요 빼고 이것도 카고파일과 똑같습니다 쏘고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대망의 제가 제 2차 세계대전 벙커 쪽에서 가장 추천하는 저격소총은 M1입니다 제가 이전에 공략에도 올렸죠. 정말 이 총을 추천한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알려드렸고요 자. 소음기 때한 발. 일단 총 8발이에요. 장타수는 8발이고, 연발이 가능합니다. 소음기 때는 이런 소리나 고 소음기 뺄 때는 지금 몇발 남은지 확인. 7-8이죠. 7발 남았습니다. 연발 속이요. 다섯 발었습니다일부로 그럼 한발 남았.. 아 두발 남았죠? 네 두발 남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 알아야 겠어요 이게 두발 남았잖아요 제가 연속으로쏴버리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띵 소리 났죠? 클립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제가 탄을 물, 구비를 안 해가지고 네 다시 설명할게요 이 총을 추천한 이유가 일단 M1 클립을 사용해서 이건 무조건 클립이에요 클립이 없을때는 모든 총은 다 한발씩만 장해이돼요딱 한발 아. 뭐야 이거 오? 제가 이게 처음 아는 기능인가 모르겠는데 클립이 총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M1 장전버튼 누르니까 이제 클립하고 총알이 같이 들어가네요 아닌가? 뭐지? 잠시만요 좀 신비로운 거 저도 알아내서 지금 다시 어 안되네 안되네 아 제가 지금 30-06 총알을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웃음> 방금 좀 신기한 장면이 나왔어요 네 아무튼간에 제가 알려드릴 건 이걸 클립을, 클립에 탄을 채우, 채운 다음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총은? 그거 아닐시 클립이 없으시에는 딱한 발만 그냥 약실에 장전해서 딱한 발만 칠수 있어요. 이거 은근 꿀팁입니다. 총알이 파밍, 파, 그러니까 총이 파밍이 잘안 되는 지역에서는 한 발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러고 나서, 여기 써볼게 다시. 총 8발이죠, 이게. 자, M1의 꿀팁. 8발인데, 8발이 다 써버리면 아까처럼 클립이 튀어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곱 발까지 갑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한발더 쏘면은 클립이 팍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장전 키를 누르세요. 다만 여러분들 이 멘토리 안에 총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게.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제 너프 됐나? <웃음> 이제 안 먹히네요. 잠시 확인해 볼게요 두 발일 때야 이거 M1 막혔나본데? 사기라고 생각돼서? 제가 최근에 잠깐 쉬었는데 이 게임을 약간 불안하네요? 설마 그러면은 여섯 발 쏘고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 이 상태에서 그냥 장전하면 원래 채워지거든요 클립이 안 빠지고 네 채워지네요 일곱 그러니까 발까지도 아니고 딱6 발까지만 가야 돼요 네. 다시 해볼게요 총 발수가 8덟 발이죠 다섯 어, 발 있습니다 현재 더 채워볼게요 아마 세발더 채워질 겁니다 하나 둘셋넷넷4여까지아이 네. 네. 약식 꽉 채우려고 환장했구만 오케이 자7발 다시 갈굴게요 6 발일 때 일단 장전이 되는 거고요 네. 7발일 때는 클립이 빠져요 네 그렇네요 너프된건 없고 일단 여러분들 6발까지 연발이 가능하고 장전을 하시면 계속 연속으로 쓸수 있는 총이 바로 M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M1을 강력하게 추천한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M1이었습니다 네, 대망의 연발총 중에서 1티어고 킬박스 중에서도 나오기 힘든 총이이지만 총입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상당히 세고요이 SVD는 최대 10발입니다. 10발이고 탄창이 존재합니다 자 일단 소음기때 한번 똑같이 M1891 스코프를 사용했고요 소음길일때 이런 소리고요 뺄때 일단 9발 남았죠 감동이 세요 상당히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리고 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똑같아요. 라이플류랑 똑같이 탄창 안에 총알을 넣고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VD가 좋지만 그래도 M1을 추천하는 이유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SVD가 데미지가 더 좋지만 M1도 여튼 쓰나기 때문에 데미지 월등합니다. 적게 맞아봐야 세방 맞고 죽고 여튼 두번은 무조건 죽 헤드샷은 한방입니다. 그 대망의 우리 최고의 저격총 m 파리 a 1 바렛입니다. 총 장탄수는 어왜안 먹히죠? 어, 먹히네요. 네총 10발입니다. 자 바렛 소음기 기대 소리 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맞으면 그냥 득사예요. 바디도 한방 헤드도 한방 구하기도 그고 이게 손기길 되고 그리고 발에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엎드려 서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기력이 안달아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와씨아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이 느낌은 와씨 리오님 되게 묵직한데요? 상당히? 어때요? 에피소드 들을 때는? 한 방에 갈것 같은데, 안방가도 <웃음> 그냥, 여러분들, 바래듯이 아니고 주님의 곁으로 가죠? 이러면 어, 괜찮네. 와, 씨. 최대 이 총은 제가 알기로 1000m까지 갑니다. 1000m에도 한 방입니다. 전차를 뚫는 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와. 우 네, 이런 총이에요. <웃음> 자 다음 거는 이제 AK 총기 실험을 할 겁니다. 이제 저 보시는 게 AK 총기 종류고요. 제가 전에 킬박스에서 구할 수 있는 총인데 못 구한다고 했던 걸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이 서비기 때문에 아, 리온이 서비기도 하고 제 서비기도 하 네. 이거 발소 총기 아까 가져온 거. 자,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 흔히 AK에서 볼수 있는 거는 이 거예요. AKM인데 이게 공식적인 AK 총이에요. 총 장단, 장탄수는 30발이고요. 제가 AK 6일 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무조건 스컴은 뭐였지 데미지가 좋든 나쁘든 탄 장탄수가 많아야지 유리한 게임이에요. 왜냐면 대다수가 한 명을 다 구리를 가면은 그한 명은 진짜 불리하거든요. 팩트예요. 그거는 근데 그럼에도 역전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에임 샷발 좋고 포지션에 잘 숨어 있으면은 심지어 탄창도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스컴은 다시 말씀드리면 TTK가 짧아요 그래서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AK류에서는 이 AK의 AK 사치 산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30발은 그래도 쏘겠습니다 자 단발 할, 단발로 할때 s h i 프트 쇼클릭 한번 띡 그러면은 단발모드 자 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확대하고 싶으면 우클릭 꾹자 연발 시프트 좌클릭 연발 발사 그리고 탄창화기 제로 끝네 AKM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이 AKM도 드럼탄을 끼울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30발을 일부러 껴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장 추천하는 가성비 총은 AK-47인데 여기 드럼 탄창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일단 고인물 분들이 현재 스컴에서 가장 추천하는 조합이에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요. 총 장탄수는 75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AK나 M16을 낄때 소음기도 소음기데 착검을 쓰는 걸 정말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좀비가 없는 서비면은 소음기를 끼는 게 맞지만 좀비가 있는 서비면 착검을 껴야 됩니다. 이유는 착검이 좀비한테 데미지가 월등히 들어가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총을 쏴 버리면은 여러분들 스컴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총 쏘면은 총소리가 워낙 커 가지고 주변에 적들이 금방 찾아와요. 그게 몇 명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조심해야 되니까. 자, 발사. 그냥 연속으로 발사할게요. 75발. 발사. 이런 기능이에요 네, 이런 걸 중간에 끙끙끙 하면 은 확실히 드럼탄창이 최고죠 그리고 킬박스에서 볼수 있는 AK로 정말 희귀입니다 킬박스 혹은 정말 운 좋을, 운이 좋아야지 벙커에서 나옵니다 네, 이거는 드럼탄창을 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착검도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소음기는 들어가는데 음, 일단 안 껴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착검도 안돼 드럼탐정도 안돼 그럼 왜 써? 네그렇게 말입니다 왜 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럽게 안나온 총이에요 <웃음> 자빠있어 <웃음> 총3 0발 구하기도 더럽게 안구가지고 총은 이쁜데 가성비가 없다 어, 근데 확실히 연발은 빠르네요 연사가 빠르네 이 총이 AK로가 나 아, 처음 알았네 하도 안나오는 총이라 네 여러분들 연사가 빠르네요 괜찮네요 납치 않네 자 그리고 RPK 가장 흔할거예요 근데 추천은 안해요 무기가 너무 크, 높거든요 4.8kg 원래 이 탄창이 RPK 탄창이에요 RPK 탄창을 여러가지 AK 장르에 주입하는겁니다 자 발사 그냥 이것도 연발로 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손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 어 확실히 근데 반동제는 좀더잘 되는 느낌? RPK가 뭔가 반동제는 더잘 되는데? AK보다? 샷건으로 갈게요 샷건을 설명할게요 이제 샷건은 여러분들 되게 좋은 게첫 번째가 탄창이 구비가 안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총알만 있으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만들 수 있는 급조된 상차, 산탄총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단발이네요 써볼게요 급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메이크가 가능합니다 아마 스크랩이들어갈거예요 오우 소리가 지게네요 <웃음>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경찰서에서 볼수 있는 거 근데 이건 일반적인 마을에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M18787 M1887 총 장탄수는 1,6발이죠 샷건은 무시, 무시 못해요 근접전에서는 최강이에요 스컴은 TTK가 낮기 때문에 총이 있으면 여튼 유리합니다 어우 발 연발, 연발이 빠르네? 뭐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윈체스터 같은 느낌이네요 얘는 M18, 8 7 똑같이 한 6발일텐데 그쵸? 맞네 네, 이런 느낌인걸로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스킵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는건 아니고 어, 다만 추천 딱히 추천은 안해요 이청문을 어, 추천을 추천하는 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스킵을 하는거고 이게 이제 벙커에서 나오는 총 벙커나 경찰서에서 총여 발짜리 써볼게요 이거 괜찮아요 주로 이제 레이더들이 많이 씁니다 남의 집 쳐들어갈 때그 외벽이 나무로 돼있으면 그걸 쏘면 부서지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계속 쏘겠습니다 한 번씩 쏘다가도 탄이 낄때가 있어요 그럴때는 알키리 꾹 누르면은 네가지로모실때 뜨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탈코비랑 비슷한 약간 그런 모션이 나와요. 막 약실에 총탄피면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총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현재 스, 샷건 중에 1티어거든요. 이, 이 총이 스타스라고. 데미지가 제일 좋고 여튼 좋습니다. 총도 총 소리도 좋고 데미지도 월등하고 상당도좋니요 이런 총이 이런 총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솔직히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다 빨리 스킬했습니다. DT11B거든요? 이 이번,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나왔어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근데 그 전에 원래 나올 거라고 했었고, 이게 왜 추천을 하냐면은, 새로 시계 두 발인데, 이게 슬로우를 끼면은, 이 샷건이 근접용이 아니고, 약간 중장거리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그니까, 이게 되게 좋아요, 엄청. 샷건은 말씀드렸죠? 그냥, 탄만 있으면 장전 난다고? 이렇게. 자, 연발로 써볼게요. 그리고 이걸 맞으면은. <웃음> 리온이 한번 맞아볼래요? 뒤로 밀려나는 거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 PV존이잖아요. 맞다, 내가, 우리, 아, 내가 맞다, 그렇게 써야 되겠다. 아, <웃음> 아 <씨>.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데미지 <데뷔시면> 좀 나중에 할게요. 정중률, <웃음> 보여드릴게요. 이거 방송 사고네. 자, 일단 최대한 급조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급조 권총, 급조 권총. 아, 근데 어떤 게 탄약 집이야? 아, 이건 한 발밖에 안 되구나. 급조는 무조건 한 발이에요. 네, 이런 소리 가 나고요. 어, 근데 총소리, 총소리 는 좋은데, 좋은데 되게 그리고 M18911 권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장탄수가 첫번째로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연발일 때 좋아요 단발보다 스컴이 좀 아직까지 버그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경우에 연발로 써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단발로 써버리면은 이게 이 사람이 여기다가도 있또 여기, 여기고 여기막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번씩 서버가 이상하면 그러니까 연발을 추, 추천해드려요 저는 오케이 그러니까 총기가 안좋다는게 아니에요 스컴 자체 문제입니다 일단 자 이거 발 발사 와우 <웃음> 근데 네, 이런 총이 좋은거예요 이런 총인데 이제 딱 제가 가장 추천하는게 이거죠. 이 총이에요. 이건총이 권총. 권총이 가장 좋아요. 총 15발에 연발이에요. 잘 봐요. 벙커 갈 때도 권총 론 하기에도 딱 좋아요. 권총만 들고 가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권총이에요. 겁나 좋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블락 21 최대 13, 13발이네요 이것도 아마 연발일텐데 그리고 권총도 권총은 무조은 단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스금안 해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가지고존이기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아, 리볼버네요 권총에 탄창이 들어왔는데 리볼버나 이런 종류는 그냥 탄만 있어도 장전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리볼버 종류는 무조건 탄만 있으면 장전이 돼요. 하지만 연발이 그 자권에 있는 저 탄창 있는 자권보다 좀 느리다는 거 그리고 탄창 탄알 체크도 느리다는 거어꽤 빠른데? 자권이 되게 빠른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매그넘 357 발사보겠습니다네 그러면 또리브보죠총6 발이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데저트 이글 나쁘지 않거든요. 데미지는 확실히 쏴볼게요. 총몇 발이지? 아, 7 발일 텐데 맞나? 아홉 발이네. <웃음> 자. 금발 되긴 하네요 이 정도로 나쁘지 않아서 근데 데저트 이글 종류는 좋은 점이 데미지가 쎄죠 어우 괜찮네요 종소리 이런 느낌 그리고 서펜트 3 5치 이것도 리벌버 종류죠 이렇게 리벌버 또 이것도 리벌버 뭐탈 이볼보예요 저그 44 아, 아까 샀지 헷갈려 근데 권총 은무수히 많은데 많은 것 중에서 전데저트 이글 또는 자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줄건 smg 계열이에요 smg 계열은 여들이 착각하신게 있는데 스컴의 라이플이 라이플 중에 그러니까 7탄하고 5탄 계열만 좀 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SMG 계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TTK가 짧기 짧았, 때문에 연발 연발이 좀센걸 써버리면은 여튼 상대가 즉설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런 움프 계열도 추천합니다. 되게 좋아요, 엄청 생각보다. 자 움프 30발이죠? 연발 봐보세요. 빠릅니다, 엄청. 와. 그리고 탄 바로 이렇게 갈아치우. 이 탄은 직접 다 넣으셔야 돼요, 총알을. 총알 빨리 넣는 부분, 소총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크아... 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홈프였고요 그리고, mp5. 자체 소음기죠? 고고. 와, 더 빠르네, 연사가 훨씬이. mp5 추천합니다. 오. 연사 개빠르네 이게 네 이게 MP5입니다 한번더한번더 써볼게요 아 이거 느낌 좋은데요 너무? 변태되는 느낌? 아니 총 쏘는 느낌 왜 이렇게 좋아? <웃음>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스컹 해보시면 이 느낌 알겁니다 어 MP5 어우 맘에 들어요 저거 한몇번 쏘다가 변태될 것 같아 좋아 <웃음> 자 이런게 있습니다 일단 프보는 MP5다 느낌이 자 m 5 k 이거는 개머리판이 없는거예요 가봅시다 어 똑같은데? 개머리판 없는거 빼고 근데 반동이 좀더 크다 확실히 어이고 <웃음> 표지판 없었어 이게 <웃음> SMG 계열입니다 여기 자 이건 보시면은 자잘 보세요 이게 뭔차인지 알려드릴게 요 잠시만요 가방을 하고 하면... 내 군장. 아이 누가 여기다 씨, 정글복을 넣었어 아, 자이 MP5는 이게 집어넣으면 개머리판이 그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은 이것도 MP5도 5고 이것도 MP5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얘는 뒤에 접이식 개머리판에 있는거고 얘는 있지만 가방이 들어가면은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소음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널티를준 거예요. 네. 공간을 좀더 차지하게끔. 좋으니까. 근데 이 mp5는 똑같지만, 기능은 똑같을 거예요. 네, 똑같죠? 똑같은데, 가성비로 보면은 얘는 파츠를 다 넣어야 되니까 소음기도 그렇고, 네, 개버리판까지 딱 구비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큰데, 가방이나 인벤토리 안에 넣으면 접어 들어가게끔 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은 이 AK 종류도 그런 차이예요 얘는 접이식이고 얘는 가방에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AK는 가방에 넣을 때좀더 길다는 거 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차이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부스스 저는 진짜 부스스 은근히 강추합니다 이 게임에서 탄도 잘 나오고 구탄해서요 수급도 잘 되고, 최고예요다 구탄이지만, 여튼, 납치 않은 것 같아요. 봐보세요, 연발. 발사. 보이시나요? <목소리> 어, <웃음> 와, 개 빠르네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빠르게 됩니다. 예, 네, 이정도로 빠릅니다. 예, 네, 이게 부스스. 실제로도 제가 이제 다른 서버에서 했을 때도 부스스 쓰시는 분들 많이 봤고, 제가 부스스로 잡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스스인데 다른 스킨. 아, 이구나 부스스가 아니고 AS 근데 부스스랑 똑같아요 탄창이 똑같진 않습니다 총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네 똑같네요 미안해요 AS랑 부스스랑 통합이네 비슷한 거네 이름만 틀리지 비슷하네요 와 진짜 빠르다 그냥 즉사하겠다 대망의 마지막 오탄 계열입니다 자 AKS 여러분들 아마 흔히 딱 볼때는 이게 AK 계열이라고 하실텐데 일단은 오탄이에요 신기하게 제가 총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게오탄계열이더라고요 계열이, 이게 좀 신기했어요 자 이거 30발 이건 드럼탄 안들어갑니다 있사 장점이 반동이 없어요 반동이 반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벙커에서 보실 M16 이건 단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점사 혹은 단발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멀리 계신 분들이 M16을 들고 멀리는 적을 쏠때는 점사보단 연사예요 아니 점, 점사보단 단발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서 쏠때는 점사로 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가 M16이 점사여도 스컴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반동이 별로 없어요. M16은 보이나요? 이거 제가 반동 제어 한거 아닙니다 이 정도로 돼요 반동 제어가 저절로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막 18이라고 총기는 되게 간지나게 생겼죠 근데 이것도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스컴은 착검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착검이 안 달리는 적은 똥이다 이유는 뭐냐 좀비가 있기 때문에 응. 좀비를 총으로 잡아버리면 은 그러니까 서버에 사람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좀 많으면 적들이 위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파잉, 파밍을 졸라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려. 그리고 멘탈이 나가서 게임을 꺼버려. 그건 본인 탓이야. 남남 남 탓이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착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와이 개똥 게임 하지 말고 제발 착검이나 근접류로 좀비를 몰래 잡으시고 좀 소리가 덜 나게 그렇게 생존하시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챙길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랬단 이렇게 충고만 할수 있는 거지. 그게 안타깝지. <웃음> 자 이렇게 연발 혹은 단발이 있습니다. 막시팔은 연발로 쏘세요. 그냥 숨기꼈을때 이러고요. 총술이 되게 좋아요. 성능은 최고 입니다 일단 사람들끼리 싸울 때 최고인데 문제가 착검이 안 달려요. 그것뿐. 자 이로써 이렇게 총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그리고 현재 추후에 1월 초기인가? 1월 말인가? 그, 그때 NPC 기능이 업데이트를 한다 하는데, 저도 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방어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공략이, 공략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좀 힘드셨죠? 기다리느라.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쏘다 보니까. 자, 여기 우리 관리자님, 리오님입니다. 네, 서버 현재, 네, 투자를 혼자 다 하시는 분이요 되고요. <웃음> 네. 그그 점에서 저도 좀 많이 미안한데. 일단은 네. 예배 우리 어드미님한테총 관리자님한테 질문 몇개가지만 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제가 우리 제가 이제 스컴 유저분들 대표로 제가 질문 하는 거니까. 현재 서버를 만드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음. 저도 어느 서버를 가도 어드민과 유저간의 비리가 있는 걸 알아도 일반 음. 유저들은 어떻게 악질을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하면서 마이더스님을 만나서 서버를 열게 되었네요 아 그렇군요. 결론은 이제 비리가 있는 걸 알아도 유저들은 어떻게 못하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 직접 준비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아무그 아, 말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솔직히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한데 확실히 동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버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도 적합한지 그리고 또 그게 적합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도 이 게임을 한지 얼마 안된 뉴비입니다 네네. 그래서 뉴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솔직히 해볼 만은 합니다 아, 아 해볼 만하다는 건뭐 <웃음> 중간에 변수가 있다는 건가요? 어.. 아무래도 센트리도 있고 좀비 수도 지금 아. 계속 조정은 하지만 얘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센트리란 무엇입니까? 센트리는 스컴 내에 있는 기계 로봇인데 이제 맵을 보시면은 어, B1에 있는 에어 빌드나 D0, D5에 있는 에어 필드나이각 구역 벙커마다 센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소신 같은 존재죠? 아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 핫플레이스 구역에서 쉽게 파밍을 못하도록 막혀지는 공식에 가면 있는 그런 존재군요. 아 방해꾼 이죠 방해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제 이래서 레드존 서버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최고의 메리트는 첫 번째로는 서버관리자가 한국인이다 아 그건 국뽕이네요 <웃음> 진짜로 <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드민과 유저간의 비리는 절대 없다 그거는 저희 정도... 두 명의 손에 달린 거네 <웃음>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 이 정도 저희는...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 참고 저는 유튜브를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웃음> 그래서 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비리한다면 은 유튜브 망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시면 알거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네 번째로 좀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서버에는 어드민 비리나 혹은 개입이 존재합니까? 어드민 비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DM으로 문의가 와도 무시할 예정이고 저희 어드민이 게임에 개입을 하는 상황은 제가 주관한 이벤트 할 때만 기입을 할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 기대, 기대 한번 해봐야겠네요 듣기로는 좀 몰래 듣기로는 배틀로얄 한번 하신다고 약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약간 나중에 약간. 음. <웃음> 어, 좀 프라이버시로 자 다섯 번째로는 이 서버에는 일단은 후원 기능이 또 존재하는지 다른 서버도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서버도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저희 서버의 후원 기능은 첫째가 서버 유지 두번째가 서버 유저 수 증설 음... 세번째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이벤트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 그럼 이벤트 상품으로는 혹시 후원적으로 쓰인 금액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오 어, 그건 좀 기대해도 되겠네요 역시 이벤트에는 뭐가 걸려 들어가야지 <웃음> 많은 분들이 생기고, 생기고 열심히 아, 하고 왔죠 그렇죠. <웃음> 그럼 여섯번째는 어 이제 이제 막 이, 이제 인터뷰를 보고 계실 유저분들께 혹시 이제 리오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스컴을 즐기는 유저 입장이고 또한 어드민이 된 유저입니다. 하지만 두개 다를 해보니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저는 스컴이라는 게임 장르 자체는 저는 처음 접해본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지금은 그 재미를 알기에 서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와 확실히 많이 했죠 저랑 <웃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스컴 이라는 생존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빌어서 저도 도와주시고 인터뷰 이렇게 잘마쳤는데 여러분들 레드존 서버 어 제가 설명날에 항상 적어놓으니까요 저희 IP 주소하고 서버 이름 <웃음>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는 절대 후원을 걸어놓기만 했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후원 하세요 하셔야 돼요 이런 말안 합니다 저희 그렇게 절대 무영가 생각 없고요 혹시라도 이제 좀 물이 자금적으로 적자가 나면은 저희는 서버 를 서버 인원을 좀 줄이, 줄이거나 딱 그럴 예정만 있지 뭐 서버를 닫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스컴을 하는 부, 한국인 분들이 별로 없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이 게임이 각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느끼게임는 아직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게임이 현재 개발 단계입니다. 정식 오픈이 안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기간을 많이 뒀는데 3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얼리엑스 쓰이냐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개발자분들을 믿어야 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총도 보면은 이것도 원래 없던 거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이 투구도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거 진짜 <웃음> 샷권에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네, 이 투구도 진짜 삼뚝삼뚝비슷하게 삼뚝삼뚝이상이죠 어찌보면 1 0 0랑 비교할 수도 없죠 조금도. <웃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저희 서버 뭐 초보자 상담실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모르는 그런 게 있으면 게임 실시간 하다가도 저희 또는 이제 우리 서버에서 즐기는 유저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목질이 아닌 Q&A로 이렇게 이룰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네 좋은 스컴, 아름다운 스컴, 네 화려한 스컴, 무서운 스컴, 네 맛있는 스컴으로 <웃음> 이어갈 수 있도록 네 바라겠습니다. 자 리호님, 네 엔드 크레딧또 찍어야죠. <웃음>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상 마이더스고 리오님과 함께했고 저희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안녕.